혼부부 등 무주택 청약 시장의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짙은 수성구 파동의 특별 공급 청약을 외면 1순위 청약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 34번째 특별 공급 미달 사태다. 24일 청약 검은 수성의 숲이 대구시 수성구 파동 168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모두 289가구의 특별 공급을 실시한 결과 단 7명만이 신청. 3%의 수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특별공급 미달 사태는 지난해 5월 죽전 에일리넷들 이후 35번째 연속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지비 등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리면서 미달 사태를 자초 지역이 미분양의 닉프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치는 지하 7층, 지상 15층, 17개 동 전용면적 74에서 206제곱미터 아파트 755가구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평균 1,564만원이다. 주력형인 전용 84제곱미터형은 평균 5억 4천만원 내외로서 지난해 1월과 10월 파동 인근에서 미달 사투를 빚은 수성 더 펠리스 프루지오 더샵과 수성 레이크 우방아유셀의 같은 형 분양가보다 저렴하지 않다. 앞서 분양한 이들 단지는 특별공급에서 소진율이 각각 30%와 15%를 기록 이번 수성 포레스트 스위창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나 대구의 다른 단지와 같이 상당수 미달 사태로 죽죽된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에 애먹은 바 있다. kcc건설이 시공중인이 단지는 땅값 등 분양가를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등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수성구와 청약홈에 따르면 총 37,921제곱미터의 이 단지의 대지비는 모두 3,646억 원으로 지난 3월 대구시 수상구가 사업계획 승인 시에 상향 조정한 2,500억 원에 비해 1,641억 원 올렸다. 이 단지의 땅값은 추정 공시지가 보다 3 0 0 0여억 원을 높돈다. 820명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3.3제곱미터당 평균 땅값은 3 4 6만원으로 공시지가에 비해 무려 6배 높은 땅에 사는 셈이다. 대구수성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총사업비보다 수천억원 올린 수성의 숲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고분양가를 묵인 또는 방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이단지는 대구 지하철역 3호선 지산역과 직선거리로 1.5km의 비역세권으로 입주자 자녀가 다닐 파동초등학교도 걸어서 1.8km 떨어져 있다.